낚시바늘을 늘어놓고 바라보는 꿈 꿈에서 물고기는 무의식적인 세계에 잠재된 콤플렉스와 소망 또는 생각을 나타내며 이외에도 숨겨진 문제, 잊고 있는 과제, 이득, 아이디어와 인트 등을 상징한다. 낚시바늘은 이러한 것들을 상징하는 물고기를 잡는 도구이므로 낚시바늘을 늘어놓고 바라보는 꿈을 꾸었다면 사업이 나일 등에 대한 큰 기대감이나 거창한 계획 또는 이득을 상징한다. 반면 낚시바늘을 잃어버렸다면 손실과 실패가 따른다. 낚싯대에 있던 바늘이 없어져 물고기를 낚을 수 없는 꿈 낚싯대에 있던 바늘이 없어져 물고기를 낚을 수 없는 꿈을 꾸게 되면 계획했던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거나 실패와 좌절 등을 겪는다. 재산 손실을 입기도 한다. 낚싯바늘을 물에 담그고 바라보는 꿈 낚싯바늘을 물에 담그고 바라보는 꿈을 꾸게 되면 거창한 계획에 따른 큰 기대감이나 이득을 상징한다. 낚싯바늘을 분실하였다면 실패와 손해가 막대하다. 누군가 바늘이나 예리한 핀을 갖고 있는 꿈 꿈에서 누군가가 바늘이나 예리한 핀을 갖고 있었다면 그 누군가가 자신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다는 암시를 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바느질을 하다가 바늘이 부러지는 꿈신년공부도로 아미타불로 애쓴 공든탑이 무너진다. 근심 실패등이 있다. 바늘 끝이 예리하게 보이는 꿈 하루 온종일 머리싸움을 하는 골치거리가 생겨 신경질이 난다. 근심이 생긴다. 바늘과 실을 얻는 꿈 바늘은 자극이나 해결책, 통찰력 등을 상징하며, 실은 길고 짧음에 따라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시간의 길고 짧음을 나타낸다. 바늘과 실을 누군가가 손에 쥐어주는 꿈을 꾸었다면 미궁에 빠졌거나, 곤란함을 겪고 있던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도나 해결책이 생기게 되며, 도움을 주는 이도 나타나게 된다. 장에서 실과 바늘을 같이 사오거나 하는 꿈도 비슷한 해몽이다. 스스로 사왔다면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며, 타인이 주었다면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일 것이다. 바늘귀가 용의 귀로 변하는 꿈. 뜻밖의 깊은 일로 집안에 경사가 있다. 편지, 전화, 소식이 온다. 바늘귀에 실을 깨는 꿈. 복잡하고 정밀도가 요하는 기술적 연구와 일을 하게 된다. 합궁을 한다. 바늘로 누군가를 미워하며 찌르는 꿈. 바늘로 누군가를 미워하며 찌르는 꿈을 꾸게 되면 현재 누군가를 증오하거나 미워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때문에 깊은 상처를 입는다면 더큰 반감을 가지게 된다. 바늘로 물의 깊이를 재는 꿈. 청탁 기관이나 중계자를 통해 자신이 일을 맡거나 사람을 소개 받게 된 바늘로 수심을 재어보는 꿈. 바늘로 수심을 재어보는 꿈을 꾸게 되면 중개인을 통해 일를 의료할 업체를 물색하게 된다. 바늘로 옷을 꿰매는 꿈. 바늘로 옷을 꾸매는 꿈은 어떤 조직을 보완 또는 구성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바늘로 자신을 찌르는 꿈. 바늘로 자신을 찌르는 꿈은 친구를 잃는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주변 동료나 친구들에게 따돌림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바늘로 자해하는 꿈 바늘로 자해하는 꿈을 꾸게 되면 가까운 동료나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거나 친분을 잃는 등 외로운 신세가 된다. 바늘에 관한 꿈통찰력 자극, 선도자, 방도, 평가 등에 관한 일을 상징한다. 바늘에 꿰인 실의 꿈 일반적으로 단체, 결혼, 시간, 연결 등을 나타낸다. 바늘에 손가락을 찔리는 꿈 사업상 고통을 받거나 각성할 일이 생긴다. 바늘에 실을 꿰는꿈 기몽이며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신임과 사랑을 뜻하며 원하던 일이 성취될 것을 말합니다. 바늘에 실을 꿰지 못한 꿈 꿈에서 아무리 바늘에 실을 꿰려 해도 꿰어지지 않았다면 흉몽이다. 따라서 실패만 거듭하되 불길한 징조이다. 바늘에 찔려 피가 흐르거나 심한 통증을 느끼는 꿈내부사정이나 극비사항이 외부로 노출되어 말썽 내지 손실이 생기고 어떤 계책을 꾸미든지 실행한 일이 화금이 되어 곤란을 치르게 된다. 바늘을 남에게 주는 꿈 근심이 풀리는 길몽이다 바늘을 많이 얻는 꿈 사업방도 지식 좋은 평가 등을 얻게 된다 바늘을 잃어버린 꿈 바늘을 잃어버려 찾지 못하고 애쓰는 꿈을 꾸었다면 일이 막혀 중단이 되거나 도움을 주던 사람을 잃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바늘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었다면 현실에서 해결책이나 방도가 없어 일이 처리되지 않거나 사업 운영이 막혀버릴 수 있다 바늘이 부러지게 되면 일이 도중에서 중단될 수 있는 꿈이다 바늘이 공중에서 떨어져 옷에 꽂히는 꿈. 바늘이 공중에서 떨어져 옷에 꽂히는 꿈을 꾸게 되면 자신의 작품이나 업적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는다. 바늘이 하늘에서 무수히 쏟아져 옷에 박힌 꿈.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해준다. 바늘이나 예리한 핀을 가지고 있는 꿈. 바늘이나 예리한 핀을 가지고 있는 꿈을 꾸게 되면 누군가 자신에게 앙심을 품고 있거나 해를 입히려 한다는 암시다. 바늘이나 핀에 몸을 찔리는 꿈. 재물과 이권이 생기는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바늘이나 핀을 남에게 내어주는 꿈. 오한과 알성 등 곤란이 해소된다. 바늘이나 핀을 줍는 꿈. 바늘을 줍는 꿈은 신변에 근심이 생길 징조다. 단바늘에 실을 끄는 꿈은 바라는 바가 선조롭게 진행되고 혼사가 성릴될 길몽이다. 바늘이나 핀이 살을 찌르는 꿈. 바늘은 자극이나 해결책, 통찰력 등을 상징하며 실은 길고 짧음에 따라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시간에 길고 짧음을 나타낸다. 바늘이 자신을 찔러 꿈속에서 아파했다는 꿈은 현실에서 하는 일에 차질이 생겨 곤란함을 느낄 수 있거나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게 될 일이 있다. 혹은 배우자가 부정을 저지르거나 도움을 주는 이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되거나 그의 실수로 인해 곤란을 겪게 될 수도 있는 꿈이다. 손가락을 바늘에 찔리는 꿈 손가락을 바늘에 찔리면 사업상의 고통, 또는 여러 번의 고비를 겪거나 반성할 일이 생긴다. 옷에 매달려 있던 바늘이 몸을 찌르는 꿈 옷에 배달려 있던 바늘이 몸을 찌르는 꿈은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배우자의 바람기로 고심하는 것을 상징한다. 혹은 어떤 꺼림칙한 일을 하여 양심이 찔린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옷을 바늘로 기우고 있는 꿈 사업이나 조직을 보완하거나 재구성할 일이 있거나 집안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징조. 자신이 누군가를 바늘이나 핀으로 찌르는 꿈 바늘은 자신에게 불쾌한 상황이나 마음을 찔리는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상대에 대한 질투나 적대감이 바늘로 나타나 꿈에 등장한다. 누군가를 바늘로 찌르는 꿈은 꿈속에 그 사람을 자신이 미워하고 있기에 무의식의 상황이 꿈으로 나타난 것이라 할수 있다. 혹은 자신이 그 사람의 일을 방해하려 하거나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이나 말로 인해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것이다.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주사기에 바늘이 잘안 들어가는 꿈 자신을 설득하려고 서툰 설교를 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게 된다. 큰 시계바늘이 빠르게 돌고 있는 꿈. 시간과 공간을 뚫고 오랜 세월 끝에 새싹이 도단하고 구르다가 낙엽이 되어 떨어지듯이 한 인생살이가 덧없는 것이다. 바늘 꿈의 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